단기간 내 사망 예정에 증거가 없는 한 일시적 장애가 아니므로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 가합 545667-56661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2016년경 상해 후유장해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는 소파에 엎드린 채 잠을 자다가 질식한 상태로 발견되어 끝내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장애지급률 100%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제인는 장애 지급률 100%, 기대여명 7세에서 15세라고 회신하였고, 신체 감정인 L은 피보험자는 나이가 많이 어리고 뇌손상이 매우 심해 현 상태가 고정되어 있다고 볼수 없고, 생명표에 따른 여명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재활치료, 정기적인 통원 가료 등이 필요하며 그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보험 약관에서 장애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애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때 재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장애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애 부위와 장애율, 직접 사인과 장애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비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애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저산성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장애 지급률 100%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대여명 7세에서 15세로 판정되었습니다. 비록 감정인이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비보험자가 현재 생존하고 있고 단기간 내에 사망할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비보험자의 증상을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애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애의 개념 표지로서 치유된 후라 함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보험자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위와같은 규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를 것이 예견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는 15세 미만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장애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중복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고도후유장애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